네, 자,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가상화폐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 자리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입니다. 네, 네 저희 쪽에서 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른 네, 개의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자체적인 BR 인덱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ICO 리포트, ICO 리스팅 등 다양한 IC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 정보 등 시장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최근 들어서 이 가상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시세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흐름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네. 코인마켓캡을 통해 예.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대다수의 암호화폐는요. 21일, 22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아, 보실 그러네요. 수가 네. 있습니다. 네, 24일에는 과매도 구간이라는 판단하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네.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추세 전환에는 실패한 모습으로요 현재까지 쭉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1일에 일단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후에 24일에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을 했지만 완전한 좀 추세 전환은 좀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네 추세의 반전에는 실패한 상태고요. 네. 세계 각국에 조금은 많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장이 음,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전만 보더라도 이가정화폐 시장은 이슈에 따라서 크게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슈가 좀 불거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어, 세계 네. 주요 각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한국 등 지금 다양한 규제들이 조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 네. 지금 규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이고요. 어, 미국과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고요. 북미 증권관리자협회에서 40개가 넘는 주가 참여하면서 크립토 수입 오퍼레이션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메아포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음. 어, 종목의 추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요. 개별적으로 ICO의 자금을 신규로 모집하는 프로젝트들의 사기나 네. 위조 등 불법, 텐, 불법 행위를 어. 점검한다고 합니다. 예. 네. 네, 그 다음 소식도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이고요. 블룸버그에서 전했는데 스포핑 방식과 워시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검찰이 주도하고 있고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로 자금을 모집하는 ICO의 불법 행위를 좀 적발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요건상 좀 시장의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실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머시 트레이딩과 스포핑 방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처음 듣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스포핑 네. 방식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매수나 매도를 체결할 의도 없이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서 호가창에 주문을 넣는 행위 그리고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스포핑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시 트레이딩 방식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인위적인 가격과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들어갔다고 라 합니다. 네, 지금 딱 봐도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도 관련된 규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중국도 굉장히 가상화폐 시장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는... 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작은 모집하는걸 또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 개가) 넘는 위조되고 사기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검토가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대신에 (60퍼센트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어, 두고 있어 추적과 적발이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별로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규제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규제가 시장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네. 규제들이 많이 쏟아질수록 가격이 네. 빠지는 그렇겠죠.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라면 은좀 전부 다 막는 규제로서의 측면이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방식의 규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전하고 좀 합법적으로 이런 규제를 해 나간다면 시장이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투자자분들도 더욱더 마음 놓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이 가상화폐 가격 동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다 하락을 해서 과메수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일하게 좀 반등을 했던 것이 메디블록이라는 가상화폐거든요. 좀 생소한데 어떤 가상화폐입니까? 약간 의료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메디블록은 이제 가상화폐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 의료 시장에 관련돼 있는 블랙초인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메디블록은 기존의 퀀텀 기반의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전해졌고요. 그리고 ERC20 기반의 토큰을 발행하면서 기존 메어, 메디블록과 동일한 1대1 에어드랍을 아. 실시한다는 소식들이 조금 전해지면서 이세 가지 소식들이 합쳐지며 이런 하락장에서도 급등한 종목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메디블록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은 걸까요? 어, 아직 국내 네. 거래소에서는 많이 상장되어 아, 있지는 그래요. 않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 이제 나온 아이쇼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상용화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의료기관과 지금 많은 제휴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들을 네. 들려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릴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처음으로 방송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죠. 네. 네. 지난주 지금 처음 인사드린, 인사드렸는데 지난주 암호화폐가 빨간불이 켜지면서 조금 아쉬운 소식들을 많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록불이 켜지면서 좋은 소식과 그리고 상승하는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록불이 켜진 가상화폐 시장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블록레이티스의 김원규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